안녕하세요 골파이 여러분! 헌터프 아오! 제가 오늘 채널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여러분! 오늘 컨텐츠가 뭐냐면요. 은혜가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수빈수님한테 가서 손질을 하는 영상이거든요. 손질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제 채널을 지금 먹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은혜랑 같이 일단 낚시를 해가지고 물고기 잡은 다음에 빈수님한테 갔다 와서 은혜가 손질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잘할 수 있어? 응. 네라고 해야지. 네? 자, 그러려면 은혜랑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하기 싫어요. 은혜랑 같이 가요. 레츠 고! 어허! 왜 이렇게 잘하냐, 오늘? 진짜 먹히겠네. 오랜만에 집앞 해변에서 원투 낚시를 할 건데 잡을 수 있어? 나 잡을 수 있지 여기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거의 한 3년 전에 허접한 초창기 영상 보시면 농어를 잡아서 먹은 영상이 있는데 그 농어를 사실 여기서 은혜가 잡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은혜를 밝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은혜가 오빠 와서 와서 하지마 야야야 비야 카메라 들어 비껴 음. 하고 제가 잡은 척 했어요 은혜야 미안해 야자 <웃음> 그래서 오늘 또 은혜가 농어를 잡아준다고 래서 이렇게 왔는데 사실 은혜는 그때 이후로 낚시를 안 해가지고 거기에 좀 멈춰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농가 나의 수준 차이가 날거예자 여러분 오늘 미끼는 믿기는... 뱃지렁이로 할 거고 그리고 원투 기본 뽕돌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내가 옛날이랑 첫놀림 부터가 달라지지 않아? 아니 졸라 못하네? <웃음> 너 이제 리을 아예 안 쓰기로 했네? <웃음> 자 그럼 보시면 요렇게 바늘이 딱세개 달리고 여기 뽕돌이 있는 이게 가장 기본 채비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레라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매듭을 만들어서 걸면 되는 건데 매듭 방식이 또 있습니다 딱 요렇게 잡아주고 요렇게 딱떼겨주는 거예요 노래에 여러 버섯 여기 딱 걸어 그리고 다시 하나 둘셋 끼워 야 끼워 버섯 요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해너방송이 우스워 다시 해야 돼 끼워 하나. 버섯 자이세 바늘에 다 지렁이 걸 건데 여기 라가리가 있습니다 여기 라가리에 잘 끼워야 돼요 아니면 얘네는 몸통을 잘라버리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발 날 꽂았네 치룡이도 그냥 입꽂았다 끝이 아니라 이렇게 쭉쭉 밀어 넣어줘 어 잘못 넣었어 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치룡이 다 달았으면 바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은혜랑처럼 오늘 대결이에요 맞지? 내기 아. 뭔데? 뽀뽀? 그건 내기 이긴 게 다행 원투나씨는 장거리를 던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텐션을 이렇게 빳빳하게 주는 거예요 아 어, 맞다 그거 안 꼈다 은혜야 어. 자 여러분 여기 에 캠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터트려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 야광대죠자 요거를 요 끝에 근데 그걸 하면 뭔데? 보이는 거지 이게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아니 근데 손으로 들고 있을 건데 왜 아니야 뭐원투낚시 손으로 들고 있어 <웃음> 자 이렇게 딱 껴두면은 입주로만 이렇게 흔들리는 거라고 자 이제 무한대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은혜 던지는 거 한번 봐야죠 자 한번 던져봐 은혜야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보여주지 <웃음> <웃음> 오 바로 코앞에 던졌갔어요 여러분 이게 코앞이야? 어 코앞이야 던져봐 아니야 꽤 멀리 던졌어 야 50m는 던져야 돼 그래야 원초 낚시지 다 아, 제대로 던져봐 멋있게 힘 있게 절도 있게 <웃음> 한 10m 던졌다. 너 진짜 들고 있을 거야, 계속? 어. 은혜는 원투를 거의 루어처로 하거든요? 들고 있는데, 팽팽하게 줘야지, 줄. 일부러 느슨하게 해서 저기 땡겨가라고 한 거야. 어. 대단하네. 자, 여러분. 이제 무한 대기. 이래서 원투 낚시하기 싫어요. 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뒤질래? 야, 오늘 안 좋은가 봐. 애들이 일주일이 없어. 지렁이도안 가져가지. 어. 포인트 이동해야 될 수도 있겠다. 내냥 우스꽝스럽게 던져. 아니, 아니, 열심히 던져. 걔제 우스꽝스러우니까. 아, 너 진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요 앞에서 던질 거야. 어, 물에 들어가. <웃음> 2m. 아, 무슨 저기까지 갖고는. <웃음> 계속 대기해볼게요. 오빠 던져줘. 아, 이렇게 또 불리하니까 오빠라고 하는 거 봐라. 클라이어 <웃음> 가네. 오빠 어때? 물개어아 자 여러분 지금 두두두두 해가지고 뭐걸기 걸린 것 같거든요 먼저 봐야할것 같아 요어 이거봐 있잖아 여기 어. 있잖아 <웃음> 아보어리발렛기야 복섬이라고 하는 건데 먹으면 겁나게 맛있는데 전문가한테 손질하지 않으면 리집니다 그리고 바늘도 끊어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절대 물리면 안 돼요 살짝 바로 나가요 자 여러분 요런 보어 걸릴 바에는 안 걸린 게 나아요 플라이야 하네 더걸거죠요 아싸 1대0 굽고 아니? <웃음> 죽어도 아니라네 자라버분 그냥 한구로 포인트 이동했거든요 제발 여기서 잡히기 플라이어 가래 은혜 던져줘 놀랄 거란 아니 거잖아. 안 눌릴게 안 눌릴게 멋있게 해줘 그냥 플라이어 가래 에이 에이 에이 저기 뭐야 앞에 밖에 못 갔네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나힘 약해서 못 던지는 거야 으으못 <웃음> <발> 찔렐텐데 <들을텐데>. 으으 <웃음> 으으 고자라버분 이렇게 두고 계속 대기 한번 해볼게요 어? 왜? 움직였어? 바람이 있나? 그러니까 이게 쭉 주... 가르치어야 되겠 <웃음> 방수 여러분 지금 안 나와가지고 포인트 다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있는 거 같은데? 거짓말 어? 진짜로 무거워 이거 원래 내 거야 어니 네 거야 <웃음> 포인트 이동 자, 여러분 계속 내항에 던졌는데 오늘 내항에 고기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외항으로 던져볼게요 오 멋있 우와 달 멋있 해야 해 되게 멋있는 거에 집중하라고 음, 아니 비켜 어. 우와 진짜 멋있죠?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두개 던져놓고 다시 론나 대기 대기 한 동안 뭐 할래? 뽀포 와 <웃음> 진짜 <웃음> 턱치지마 기절하잖아.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와가지고요 마지막으로 포인트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포인트 왔습니다. 건먹어서 근데 여기 왔는데 또 해루질 안 하기 아쉽잖아요. 요새 좀 숭어 같은 거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족태로 한번 지금 바로 잡아볼게요. 문어 잡자. 자 갔다 올 동안 제발 잡혀 있어 제발 이발, 제발 제발 리발야 오늘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바다가 아니라 계곡 같아? 야 이거 우리 해루질 하는데 가면은 문어 있겠다 이거 맞지? 아니? 이렇게 괜히 안 갈라고 맞지? 어. 숭어 요 밖에 있거든요. 숭어 당연히 밖에. 예예. 예. 어 숭어 숭어. 예, 예, 숭어 있잖아. 사, 상어. 충어야. 여기 리 달려 들어가. 야 상어야? 저봐 내가 잡아볼게. 응. 잡아볼게. 조심해. 어. 아 내가 잡아야 돼. 아니 내가 잡을게. 내가 잡을게. 눈뽕오디기하고눈뽕 눈뽕 조지고. 조지고. 조지고. <웃음> 와, 잡았어, 오우 씨, 오우 씨. 씨. 잡았어, 잡았어. <웃음> <웃음> 숭어네, 숭어. 맞지? 아, 근데 너무 작아요, 네그치 야, 한번 구강만 했어, 가. 여기 풀어줄게, 어. 가, 가, 가. 옳지, 옳지, 미안해. 오늘 낚시 날이 아니라 해루질 날이었어요. 왜냐면 낚시는 물이 조금 흘러야 돼요. 근데 지금 물이 아예 안흘리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걷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못 잡으면요, 빙수 님네 가기 전에 다시 와서 한번 도전해 볼게요. 제발. 오야, 오야, 야그진말 어, 그분 제가 봤을 때 원투 낚시라는 컨텐츠는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빙수 님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할게요, 나상 나상. 여러분 다음 날 내가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오늘도 은혜랑 같이 왔는데 오늘 원래는 대상오종 없이 그냥 잡히는 거 빙수한테 가져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대상오종을 들고 왔어요. 자 뭐냐면 바로 붕장어입니다. 붕장어 손질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은혜 고생 좀시킬려고 오늘 붕장어 잡을게요. 만약에 오늘도 아무것도 못 잡는다 그러면 내일 은혜랑 수산시장 가서 세 종류 사가지고 빙수한테 한번 가볼게요. 제발 그러리라길 나사나사. 여러분 여기 조사님들이 좀 계신데 선생님 혹시 뭐좀 잡히나요? 어, 안 나와요. 아, 안 나와요. 장어 잡으러 오셨어요? 예. 응. 많이 잡으세요. 야, 수산시장 갈래? 가자. <웃음> 잃어버려 <목소리>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알랑알랑 알랑 바늘을 가져왔어요 바늘이요? 바늘, <웃음> 여기 끝에다가 방울을 이렇게 딱 달아줄게요 이렇게. 자 이제 은혜가 던질게요. 나못 던져. 그럼 내가 던질게 그냥. 던져줘. 롯밤 렉키 던져볼게. 아니에요. <웃음> 자 이제 누구 루랄에서 달랑달랑 거리는지 한번 볼게요. 야너 이런 거잖아. 너 되게 변녀다. 어 맞아. <웃음> 쟤는 방울을 위로 해놓고 얘는 방울을 밑으로 해놨네. 저거는 겨울 루랄. 이거는 여름 루랄. <웃음> 으또 좋아한다 이 변녀. <웃음> 이해를 한 내가 싫게 <웃음> 춥지 은혜야 갑자기. <웃음> 바람 안 불다 갑자기 바람 불기 시작해가지고. 좀안 춥게 뛰어봐. <웃음> <웃음> 누가 더령신같지 뛰나 해보게 하나 둘셋 <웃음> 너가 이겼어 나안 할래 아 뭐야 알았어 알았어 너 근데 되겠어 내가 한령신하는데안될거 같아 <웃음> 누가 이겼어 나 니가 더령신 같아 자 은혜야 가자 이제 야 가자 내가 봤을 땐 이거 안 잡힐 거 같아 야 병신같아 <웃음> <웃음> 뭔가 이렇게 말하게 생겼지 야 은혜야 가자 이제 그냥 추다 한채자 가자 여기서 잡힐 거 같아 눈 밑에 마카롱 아니야? 맛있겠지 이거 먹으러 아, 가자 하지마 병 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좀 기다려 볼게요. 자 일단 계속 해 보자. 더 나오겠지? 아씨. 왜? 절로 <웃음> 뭐? <웃음> 왔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웃음> 아니요 철수할게요. 내 수산시장에서 봐요. 라쌍 라살. 여러분 저희가 어제 모잡봐 안화고를 사러 수산시장으로 왔습니다. 내일 빙수님네 가는데 오늘 안화고만 미리 사놓려고요. 으 그쪽에 안화고 안팔 수도 있다 그래가서 수산시장에 한번 지금 뒤져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화고 네. 한 마리만 주시겠어요? 네 잊어볼까요? 어네네 네. <웃음> 아 이거 보시면은 지금 저 수산시장에 안하고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 한 마리 있어서 샀는데 많이 해져있죠 그래가지고 되게 싸게 한 마리에 만원에 지금 구매를 했어요 야 은혜야 너 무섭지? 무 아니 하나도 안 무서워 여러분 <웃음> <웃음> 살아있습니다 얘 집에 가서 바로 얼려놓고 내일 빈수눈에 가는 길에 다른 종류 의 생선 두 마리를 살 거예요 하나는 일반 그냥 회치는 생선인데 예를 들어 숭어 같은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넓적한 생선들 있죠 광어나 가자미나 도다리 같은 그런 납작한 애들도 포 뜨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일 일단 서울에 있는 다른 수산시장에 가볼게요 자 당나탈 여러분 다음날 돼가지고요 노량진 수산시장 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이랑이것 한번 사볼게요 한저 정도 크기면 될것 같지 않아? 이런 애들? 이거 도달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더 힘들지 않아? 큰거 보다? 한 이거 정도 크기가 제일 좋지 않아? 아 저거 괜찮다 사장님 안 계시네 맞지? 서리? 한번 만져볼까? 점점 <웃음> <웃음> 양아치가되어 유튜브 하면서 <웃음> 저것도 지금 죽은지 얼마 안된거죠? 그거 조달이 특공이에요 색감이 아니라 저희가 그냥 살사있의 상태로 가져갈거라서 요만한거 뭐 이런거 상관없는데? 어, 네네네네 그거 한마리 주세요 옆으로 치는 생선도 하나 사야되는데 저거 한마리 달라고 그럼 우로 사장님, 사장님 얘도 한마리만 주시겠어요? 어, 어 네네네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사간 사람, 사람 없죠? 방송에 피신다고 네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사이바자 여러분 은혜가 이제 들고 빙수님한테 가서 손질하는거 바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수님 만나러 가자 중! <웃음> 아 진짜 옛날 본데 사모씨가 편집해주세요 쭈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물고기보다 네가더 튀고있어 지금 나는 사실 안 무서워 불안치지 좀마 사람들이 놀랄까봐 내가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마물 와서 안 씻어 공을 못찢 이렇게 여기서 생선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웃음> 네가 놀라는 거잖아 <웃음> 야, 너버섯. 좀만 참아. 좀만 참아. 뒤지러 가자. 빙수님, 그거 따라 할수 있어? 오늘 생선은 파로. 오늘 생선은 파로. <웃음> <바로. 웃음> 나는 그걸 못해. 도다리 <웃음> 머리 잘랐어. 어떻게 할 거야? 뭐가리 여러분 이제 빙수님네 도착했거든요. 은혜 지금 <웃음> 세팅 이 장착했어요. 성훈이가 모자이크 편집한 거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띠용. 노세요. 아, 한 마리 있어요. 서 잘못 찾아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웃음> 너왜 수줍어 하냐? 나 빙구야 소 <웃음> <웃음> 원래 둘이 구건데 오늘은 서로 존댓말 할거요가요 네. <웃음> 아. 오늘 상업적으로 가시죠 <웃음> 자 여러분께서 우여곡절 끝에 빙수 님에 왔습니다 <웃음> 우 <웃음> <웃음> 자 오늘 수빈씨민한테좀 배우러 왔어요 네, 은혜가 네. 제 채널을 먹으려고 왔거든요 지금 네. 오늘 이제 손질해볼 생선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어. 우럭이랑 도다리 장어 장어가 좀 많이 상했습니다 이 정도면 보통 수산시장에서 얼마에 살수 있나요? 그냥 주죠 <웃음> <웃음> 쓰레기통 옆에 붙여보 <붙여버리는> 놓을 텐데 이거 <웃음> 장어가 제일 손질하기 까다롭죠 엄청 까다롭죠 그러면 장어를 마지막에 하고 우럭 도다리 장어 자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은혜가 못하면 혼도 내고 원래는 <웃음> 친구 사이니까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좀 닥쳐 아, <웃음> 너 때문에 더 어색해 지금 <웃음> <웃음> 이, 이, 이, 이. 이? 자 그러면은 무럭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옆에서 말만 해주세요 아바타 존질? 고런 느낌으로 아 맞다 그리고 자 이거 빙수님이 선물해 준거잖 맞아 <웃음> 근데 칼 날이 너 때문에 상했지 아니 그니까 내가 항상 지켜본단 말이에요 칼 꺼낸다 하가지고 칼 꺼내면은 항상 은혜써있어아 <웃음> 언급도 안하고 그냥 은혜 거부터 꺼내요 찢어서 <웃음> <웃음> 내장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비닐버텀 버 비닐버텀 비닐버텀 비닐버텀 야너 아까 차에 오면서 연습했잖아 뭐가리 이러면서 이따가 다 해야 돼 여러분 제가 시키면 안 하거든요? 빙수님이 시키면 할 거예요 <웃음> 이 새끼들 <웃음> 비늘을 근데 아, 이 칼로 치지 말고 도구를 빌려줄게요 빙수님걸 아, 쓰다니 <웃음> 오! 어. 어, 이거 내가 옛날에 준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아, 아, 내가 빙수님한테 처음 만들어 갔을 때 죽어갔거든. 오, 비는 치는 거 진짜 잘한다. 비는 이렇게 안 튀게 웃기는 사람 처음 봤어. 근데 혹시 몰라서 손으로 방언 하고 있네. 아, 예, 예, 예. <웃음> 어다 했어. 어때요, 어때요? 안 보여요. 이거 하나 사줄까? <웃음> 어. 다시 가져가면 돼 집갈 때. <웃음> 자, 다음 스텝 뭔가요? 머가리 치고 내장까지 빼가지고 씻으러. 한 가지 빼먹었어요. 머가리 치고 머가리 외치고 그리고 가요. 이 내가 칼 머리 쓸 아. 때는 두께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이거 진짜 두껍다. 원래 칼을 잘 빌려주지 않잖아. 그렇지.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갑자기요? <웃음> 이거 알아. 뒤로 쳐야 되는 거. 오, 더... 이걸 아시네. 위에서 툭툭 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그죠 그렇죠, 그렇죠. 척추뼈를 끊어줘야 돼. 오, 피나와요. 그럼 <웃음> <웃음> 뭐물 나올까요? 아, 어, 잘했어, 잘했어. 오, 오, 나 옆에 없어도 되겠다. 전화를 했었어도 됐거든요. 오케이. 오, 자, 이제 그걸 딱 들어. 모가리. 어,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럭 모가리 <웃음> 하고 이제 우럭을 따라 줘야 돼. <웃음> <웃음> 아, <웃음> 돼. 마스크 캔 아, 상태로. <웃음> <웃음> <그대로. 야, 야, 웃음> 그러면은 야, 너가 우럭 모가리 하고 내가 화면 바꿀 테니까. 그렇지. 어, 빙수님이 따라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우럭 모 얼굴 안 하길 잘했다. <웃음> 놓고 내장을 좀빼 주시다. 동구 부분이 있어요. 여기. 거기서부터 롱코까지. 그렇죠. 그렇죠. 굿! 동구까지 하고. 이제 싹 빼면 돼요. 어때요? 혜냥안징그로 성을 벗기니까 안 보여. 아. 아 위험한 건데? 그러니까. <웃음> <웃음> 저기 보시면은 네. 빨간색 피가 보이는 부위죠. 이게 네. 신장이거든요. 칼로 싹 긁어 가지고 씻어내야 돼요. 비치난솔로 해 줘야 돼. 요 비치난솔로 해야 돼요? <웃음> <웃음> 혜네생사 <은혜는 웃음> <웃음> 손질 무서운 게아니라 이런 거 할까 봐 이게 제일 두려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요 정도까지 하면 플라야 하네. 진짜 용기됐다 방금 오, 맞지? 오, 나 어. 앞에서 잘 안하는데 야야야 잠시만 아, 다시 켜 s 츠고 여기서는 비치나 한 소리야 돼 시범 <웃음> <웃음> 아못빠였어 <봐겠어>, 이거 <웃음> <웃음> <이건> 진짜 못하겠어? <웃음> <웃음> 얼굴에 가려도 못하겠어 <웃음> <웃음> 저도 이거 했거든요 집갈때 생각나더라고 <웃음> 됐어요? 어, 아주 좋아요 오케이 왜왜왜 더해? 굿굿굿 더해 여기도? 굿. 끈실하고 끈이수 이거는 내가 더 하고싶은데 이 아, 손이 아가야 <웃음> 잠만 혹시 손끄기 한번 갈수 있나요? <웃음> 장갑도 작아 <웃음> 장갑 진짜 작다 또 놀리겠네 <웃음> 그만해 <웃음> 어깨도 얘기 <웃음> 꺼내지마 아, 알겠어 알겠어 <웃음> 너 안경 벗고 <먹고> 그만 봐아 <웃음> <웃음> 진짜 얼공 할까? <웃음> <웃음> 또 나왔다 이런 거 진짜 잘하는 거야 재밌는 거야 자기가 그러나. 재밌어가지고 재밌지 은혜야 너 지금 거기 왜 탔다? 딱... <웃음> 여기 너할줄 알지 근데 따를 타고 슉 내려가 그렇지 아 그러면은 살을 좀 많이 파먹을 수가 있어 그럼 살. 얘를 먼저 여는 거 그러죠 그러죠 뭐를 먼저 열어? 여기를 여기를 먼저 아너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웃음> 장갑 다시 껴야 돼요 나 진짜 장갑 안 끼는 거 보면서 저 어떡하지? 막 이러고 보고 있었다니까 이게 칼이 너무 날카롭거든요 안 다쳐서 다행이야 그동안 앞으로 장갑 껴야겠다 맞지? 응. 스승님말 듣고 예 감사합니다 스승님 한마디 예 감사합니다 스승님 <웃음> 이런 건할수 있네, 맞지? 어. 빛이 하는 솔로 절대 못할 거다. 흔들리고 야, 해 흔해. 흔해, 뭐 <웃음> 이거 있어? <난> 아니, 너무 잔망스러워. <웃음> <웃음> <웃음> 어, 되겠어, 알겠어 알겠어 하자. 자 밑에서부터 틀어 주는 거예요. 보시면은 요거 위로 칼을 집어 넣어 가지고 살을 촥떠 보는 거예요. 오! 오. 칼 집어 넣라고 으 얘기도 안 했는데 집어 넣는 거야. <웃음> 아, 아 진짜? 아니, 아니 맞는 거요 맞는 어, 거. 실로폰도 타겠는데? 실로폰 타는 게 뭐예요? 뼈를 쫙 긁었을 때아 살이 없을 정도로. 살이 없을 정도로. 네. 보시면은 음. 이게 중압뼈요자이 정도까지 갔다. 그럼 이제 뒤집어서. 뒤집어? 음. 이렇게. 등을 입어내. 네. 여기로 칼을 쭉 집어 넣으면 돼. 대신에 근데 얘네가 음. 너무 뾰족해 갖고 위험하거든요. 자르고 하는 게 낫겠다. 연구 중이야? 어. 조금 만더 밑으로 했으면 괜찮았겠어. 오~~ <웃음> <웃음> 삭 <라삭. 웃음> 익숙한 건 해요. 아삭 선물. 오케이. 이 어떻게 해요, 이쪽은? 이 오. 쭉 들어가죠. 진... 잘 드는 그러니까, 것 같아. 어, 그러니까 힘이 들어간 거야. 혹시 여기 전근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전근요오거 <웃음> 어, 이거... <웃음> <웃음> 예. <웃음> 잘 보이는 자세더라고. 맞아, 맞아, 맞아. 이것도 중앙뼈까지만 만나면 돼. 요 만났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양쪽 날개를 연다, 칼을 여기 가운데로 쑥 집어넣어가지고 탁 빼는겨. 날개를 확 들고, 긁고, 오, 넣었어, 넣었어. 꼬리를 아, 사, 이어. 싸로라이 <웃음> 뼈를 붙어있는 것만 톡톡톡 치고 올라가면 은좀 재미있겠다. 게... 오! 살 거의 안 남긴겨, 이거. 이거 은행한 겁니다, 여러분. 음. 이야. 이야. 좋은 스승님을 만났어요. <웃음> 맨날 얘만 보다가. <웃음> <웃음> 이거 살리는 거좀 알려주세요. 아 뱃살, 뱃살. 이렇게 뼈다고했죠 여기를 갖다 길을 고대로 내줘 그데 이제 막 뼈가 열리거든요? 그 밑으로 막 칼을 슥 집어넣으면 돼 근데 우리 맨날 그렇게 했는데 안 됐잖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이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 않긴 하죠 근데 해야지 <웃음> <웃음> 숨좀 쉬어 <웃음> 아, 휴엄이 났어 자 이제 이걸 하면 돼요 오야야야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가깝하요 조금 날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살, 잘했어 요 이건 그냥 비니 잡아 뜯으면 안 돼요? <웃음> 그럼 이살이 <이제> <웃음> 망가지지 한치양보도 없다 <웃음> <웃음> 잘한다 잘한다 어때요 내가 너무 힘들어? <웃음> 집에 가자 <웃음> 베끼는 건할수 있지? 어어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잡아 땡겨서 땡겨 당겨. 그렇지 굿굿굿 굿 굿. 좀 스승이 약간 좀 사기꾼 같지 않냐 <웃음> <웃음> 우리 스승님한테 왜 뭐라고 해? 어이리녀린이녀 <웃음> <의리녀. 웃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까작짜로 <웃음> <웃음> <웃음> 이야 잘했다 <웃음> 이거 봐 이거 봐이 부분 진짜 완벽 한 뒤집어 주세요 이오한세번 <웃음> 어깨 더치면 비친한 솔로 한다. <웃음> 자, 그럼 이 녀석 킵하고 다음 녀석 가볼까요? 얘는 비늘이 없죠? 얘는 없어요. 강어은 음. 있는데 도다리는 비늘이 없네. 자,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머가리를 먼저 깝니다. 얘는 근데 조금 달라요. V자 형태로 까는 음 거예 음. 점점 어려워진다? 근데 이 내장 아 쪽보다는 이쪽을 먼저 끄는 아게 좋아요. 여기 이 부분이 진짜 음. 힘이 세거든요? 꽝 찍으니까. 음. 요렇게. 아쾅 쾅! 야, 야, 속고 장난이잖아. 꽝! 자르 <웃음> 어, 어, 어, 어. 이렇게 하고 나 뒤집으면 돼. 요아저 잘라주는 거구나. 예. 도 잡았대요. 오. 고조 <웃음> 시키지 마. 얘, 이것도 잡았대요. 얘 떠트리면 안 되죠. 오. <웃음> 공포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이요 알이나 정소가 요렇게 길게 들어가 있거든요. 음. 손가락 두 개를 집어 넣고 이렇게 빼내야 돼. 너가 손이 작아서 그런 거 아니야? <웃음> 아니요 선생님한테 너라니. 그러죠 그러죠.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아 된다 된다. 이게 뭐예요? 정소. 알록. 자 따라해봐도 돼. 도다리 알록. 한번더쳐 오케이. 아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친구도 신장이 있어요. 이걸 칼로 싹 긁어가지고 이것도 음. 닦아줘야 돼. 야, 그렇지. 멋있는 회집 여사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저 그렇죠, 가운데를 긁으라고. 어, 아, 그것도, 그것도 이제 검지 손가락으로 톡톡 응. 닦을 때, 닦을 때. 그거 하면서 피지나는 손가락 이렇게. 닥쳤더니. 뭐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왜 워터야 하는 줄 알아요? 워터야 해야 비치나 술을안 시킬 것 같거든 두다리먹가리를안 아 했네 지금 해야지 이거 두다리먹가리이 아 나쁜 새끼들 <웃음> 하나 둘셋두다리먹가리 <웃음> 자칼 드시고 꼬리 쪽에다가 칼집을 줘. 오케이 그러고 나서 칼 끝을 요 안에 드, 넣으세요 여기서 지느러미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 돼 잘한다 잘한다 오야 영상만 보고도 할줄 알았겠는데 <웃음> 살짝 좀 걸렸는데 어 다시 들어가야 돼 칼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저 이제 아까처럼 똑같이 들어가는 거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여기가 걸렸었던 아, 그 부분이었어요 그러네.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살짝 좀 떼어주면은 그러면은 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스승님 오케이. 진짜 대단하다 오 야, 야, 자중앙뼈까지쭉 가야 돼 오케이, 거기까지 갔죠? 이제 중앙표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가던 칼을 딱 세우는 거야. 세워서 여기서부터 턱 끊어져요. 톡난 입으로 <웃음> 소리 내지 말고 톡 <웃음> 그렇지 오! 그렇지 이야 이야 이야 있어요. 이야 요 좋아 좋아 좋아 그리고 옆에는 똑같이 아까 여기 했던 것처럼 야너 진짜 잘 뜬다 자그 다음 스텝 이제 뭐를 만나요? 지느러미를 또 만나겠죠? 응. 칼집을 살짝 낳아 된 상태에서 얘를 덮어 어? 쭉 내려 <웃음> <웃음> 각도 살려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웃음> 은혜야 야 동의 좀 해봐 <웃음> 자 하나 둘셋 야 진짜 잘했다 이 친구는 이제 이 가운데를 갈라줘요돼이부분을 혈압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썰어가지고 어. 가운데 줄로 하나만 빼면 되 오케이 오케이 아이 노란색 이 부분이 음, 다른 애들은 붉은색으로 티가 좀 나는데 이 음. 친구들은 좀 노란빛을 띠는 거 나는 그 노란색깔이 좀잘안 보여가지고 여기도 <웃음> 한쪽에 내장막이 있잖아요 얘는 쉬워 여기를 뜯어버려 그냥 그러고 나서 얘를 어? 벗겨야 되는데 걔를 어. 또왜 벗겨 그냥 뭐 <웃음> <이래>. <웃음> 여기 근데 오오. 거의 먹을 게 없긴 해요. 여기는. 근데 대신 이거는 지느러미 살리기가 어. 힘들더라고. 요아 그렇죠. 그래서 칼을 각도 나 어. 이런 게 굉장히 생명입니다. <웃음> 아, 아. 어이구 야야. <웃음> 발가락 무리 간다. 근데 그렇게 하면 왼손이 힘을 못 줄게요. 아. 서서야 돼요. 아, 서서해야 되는 네. 아. 지느러미 다 살렸다 너네야. 오케이 오케이. 자 라삭 꼬르동으로 마무리해줘. 라삭 꼬르동. <웃음> <오오>. 오, <야. 웃음> 근데 이제 장어. 바로 가자 바로. 어때? <웃음> 네. 담배 하나 펴. 갔다 올게. <웃음> 비닉으로 아, 어. 갖다 놔줘야지 어 여기, 여기. 갖다 놔줘 소중히 <웃음> 자 근데 장어 같은 경우에는 장어 칼이 따로 있어요 자 요런 거 <웃음> 이걸로는 뭐든지 다 해주세요 이건 제가 할수 있을까요? 사실 나도 잘 못해 괜찮아 <웃음> <진짜로>. 내가 <웃음> 어. 하는 거니까 망해도 <웃음> 내가 망해도 어, 맞아 맞아 <웃음> 아 다행이다 정원아 이거 편집하지 마라 얘는 보시면은 머가리가 살짝 구분되어 있는 곳한 1cm 정도 떨어진 곳 여기서 칼집을 놔 그리고 나서 열어 다 열면 안 돼요 반반 열어가지고 여기서 쫙 내장을 빼빡 <웃음> <웃음>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끊어 한번좀 이렇게. 음. 음? <웃음> 자, 다 절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여기를 좀. 아좀더 따. 따 네, 끊어야 되나? 네. 열렸어요. 오. 오. 이렇게 하고 나서 오. 여기까지 쫙. 근데 팔을 어. 세로로 놓잖아요. 음. 이쪽 팔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여기까지. 어, 와. 달려. 괜찮아. 달려. 와. 이거 이거 싹다 빼주고 이제. 어 으, 으, 어떡해. <웃음> 이거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를 터트려. 긁으면 또 얘는 긁어지거든요. 아. 재밌을 것같아 네. 오, 어, 끈하게. 얘는 비치나는 술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진짜지. 자, 여러분, 일단 이거 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멋져요. <웃음> <웃음> 저는 얘는 지금 상태 에안 좋아가지고, 이거는 손짓만 하고 먹지 않을게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갖다가 내장 쪽으로 열었잖아요. 이렇게 까줘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삼각형으로 탁! 딱 따줘야 돼 근데 그 전에 여기를 먼저 따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갔다 야너 근데 잘한다 진짜 오 끝까지 다 버리네 이것도 그러니까. 있는데요 얘네는 와. 신장이 엄청 끝까지 있어요 아 근데 사람 잘못 찾아왔어요 왜요? 제가 장어를 열 마리밖에 안잡아봤거든요 아유 그래도 뭐 잘하는 부분만 성훈아 이거 편집해줘 알지? 그리고 이말한거다 내보내고 아 진짜 <웃음> 보면은 얘뼈다구만딱 빼놔야 되거든요 옆쪽으로 이제 칼집을 주는 게 근데 칼이 다 들어가면 안 돼요 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촥 하고 쭉 내려주는 거야 음. 옆쪽 한번 해보실래요? 오케이 오케이. 음. 음. 오. 소리 좋지. 음. <웃음> 그렇지 그렇지. 오 야야야, 야, 야. 너 진짜 잘한다. 다연히 지금 어깨를 안 쓰고 있어가지고. <웃음>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야. 잘했어. 자더 재밌는 거. 이게 여기 제가 좀 못했네요. 여기 잘하셨네. <웃음> 아, 인정 아, 잘 잘. 바로 해버리는데. 어, 바로 버리고. 여기서 일단 뼈를 끊어줘. 민수님이 <웃음> 칼이 길이는 거 처음이었어요. 여기를. <웃음> 제가 실수인 척 머리를 그냥 자를까요? <웃음> 그래 줄래요? 더 나빠. <웃음> 원래는 못을 어? 머리에 박고 고정 시킨 다음에 쭉 끊어야 되거든요? 오! 됐어 됐어 아니, 됐어 그래, 됐어, 그래, 됐어, 그래, 됐어 그래. 나 좋은 생각 났어 내가 여기를 고정하고 있을게 내가 못 아, 잡어 아, 그렇지 여기를 잡아야 돼 사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살이 같이 아, 짜릴 거야 그러네 이야 오호. 야야야야. 이래서장을어요 어, 이에 이래서 이러면 장어손지 끝이에요? 왜? 아, 이장어 아, 마스터. 아, 아, 마스나 아, 뭐 <웃음> 아직 못 했는데. <웃음> <웃음>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머가리딱 되면 끝. 야, yeah. 장어 들고 이제. 하나 <웃음> 둘, 셋. 다호 <장호>, 머가리 <웃음> <웃음> 야자 <웃음> 장어 제일 잘 따라한다 장어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손질 끝났습니다 둘다 네. 너무 고생했고 자 일단 그래도 맛은 봐야 되니까 요 장어는 약간 상황과것 같아서 장어는 안 먹고 무럭이랑 도다리만 딱 해가지고 먹을 건데 제가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식빵이랑 상추 이거 딱 사왔거든요 네. 자 그래가지고 튀겨가지고 빵에다가 상추랑 튀긴 거 같이 넣고 마요네즈 뿌려서 딱 먹으면 돼요 에? 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이게 이 약간 피치... 피치... <웃음> 피쉬앤추스이죠? 피쉬앤추스 <웃음> 피가 나와야 되는데 칩부터 나와가지고 자 여러분께 은혜랑 빙수님이 굉장히 고생한 도달이랑 우럭을 마지막 설거지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먼저 씻어야 되거든요 빙수님 이거 오랜만에 고성량 워터에 한번 들어줘죠 하나 둘셋우와세요 터지겠다자 <웃음> 이것도 한번 쫙 씻어 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물기 싹싹 해주고 크게 크게 썰어버릴게요. 어때요? 써는 거? <웃음> 자 여기까지 마저 다 썰어 줄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바로 그냥 튀겨버리면 됩니다. 자 후라이팬 바로! 깨! <웃음> 너왜 창피해. 너매 집이잖아. <웃음> 자 하나 둘 셋! 부풀이야. 자 바로 식용유! 롱롱롱롱롱. 이 너무 되겠죠? 그만 아, 그만. 아, 괜찮아 아, 괜찮아, 너. 괜찮아 야 괜찮다잖아 네 스승이. 아니야 표정이 안 좋아. <웃음> 원래 빙수 저래. 사실 친하거든요. 원래 저래. 이거 봐봐. 거의 산 정상 올라갔을 때 표정이야. 항상 저런다니까. 옆에 앵무새 한 마리 두면 잘 어울릴 것 초록색 <웃음> <웃음> <트럭스> 앵무새. <웃음> 성훈 <성시>, 씨잘못탁드려요 <웃음> 도다리 먼저 한번 넣어줄게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잘볼때 이렇게 싹한번 튀겨주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익었으면은 바로 불불꺼 그러면 도다리 먼저 여기다 올려버려 무릎도 옆으로 빼둘게요 이렇게 다 했지만요. 자 여러분 이렇게 다했으면요자 이제 여기서 샌드위치에다가 이 도다리를 먼저 여기 <웃음> 야 잠시만 왜쳐 웃어? 동네 형 느낌으로 가게 해. 왜 웃었어 방금? 아 사실 방금 저두 조각 올라간 게 너무 웃겨서 웃었습니다 너 이게 웃겨요 은어내편 <웃음> <웃음> 없구나 죄송합니다 민수이 죄송해 근데 원래 상추 같은 거 먼저 하고 하지 않나? 응응 <웃음> 왜말이내 <응. 웃음> 말이야 3 6 0은 뭐예요? 상추 딱세장 사왔구나 <웃음> <웃음> 상추 여기 올려주고 뭘잘 떨었어? 어어 방금 찰찰 털었어 <웃음> 아니 왜? 왜 이따 보잖아 나 허락 맡아야 돼 뿌려도 돼? 오케이 <웃음> <웃음> 여기다가 아냐 아냐 이렇게 고조시키는 거안 좋아해 이거 른 인가요 르? 어르르르리에 뭐? 살고 리을에 죽으니둘을 진짜 근데 쓸데없는 말한다 <웃음> 아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저희들 유튜브 보면은 진짜 쓸데없는 말이 반이에요 다 잘린 거죠 어, 더 많이 하는데 네. 다 잘린 거예요 아, 여기서 끝 진짜로? 아니 근데 너 이거 먹으면 깜짝 놀랐나니까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웃음> <웃음> 왜? 아니 괜찮잖아 깐난 봐봐 이게 진짜 여러분 괜찮다니까 요 이렇게 먹으면 쭈쭈 <웃음> 음왜 괜찮지? 보바 그 이게 진짜 여러분 괜찮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게 마요네즈 보있죠 이거 먹어볼게요. 하루일. 음 <웃음> 진짜 괜찮죠? 왜 괜찮지? <웃음> 여기서 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축축. 음. 괜찮지. <웃음> 근데 10초 걸리지? 음. <웃음> 성패기한테 먹여볼게요. 성패가 이거 한번 먹어봐. 르한번 써주시죠. 르. <웃음> 먹어봐. 르. 아. <웃음> 어때? 맛있는데? 맛있지? 응! 맛있는데 엄마 갖다 드려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면 <웃음> 없는 거다 갖다 드려야겠다 <웃음> 도레미야? <웃음> 나 자식 그냥 <웃음> 가운데에 <웃음> <웃음> <왜 아무튼> 웃겨 <웃음> 자라르기께서 생소 손질하고 특이한 것도 먹고 해봤는데 다음에도 빈순이네 와서 스승님한테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의 평점을 치면 10점 중에 몇 점인가? 10점 만점에 9.5점 0.5점은 뭐예요? 0.5점은 이제 앞으로 500마리도 잡아야 된다 500마리 리벌레키야